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비주얼 캠프 대표이사 석윤찬입니다 오늘 제가 어, 2020 창업이음 릴라이, 릴레이 세미나의 첫 주자로 강연을 서게 됐는데요 어, 이 강연을 이제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강연 자료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업에서 창업을 해서 현재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예전 창업 경험에 의하면 또 나름 성공한 경험이 있는 그런 창업자로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어, 저희 입장은 뭐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창업하시냐. 이 주제 부분이 어, 제가 고민했을 때는 어, 어, 힘든 일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창업을 한 뒤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게 될때이왜 어, 창업했냐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좀 스스로가 답을 잘 하실 수 있게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창업하실 때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다 어려움을 돌파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얘기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처음에는 이제 왜 창업하세요? 창업에 대한 뭐 여러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주제만 들어가면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주고자 투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 받을 때 썼던 IR 자료를 좀 피칭을 해드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받았다. 좀 예를 좀 들면서 조금 더 살아있는 어, 내용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강연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은 이제 왜 창업하냐에 대한 주제 부분인데요. 어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있는 좋은 뭐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하면서 저도 조금 정리가 됐는데요. 창업의 3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던데. 우선 뭐 창업가 또는 창업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창업 작업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어, 이뭐이 세가지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여러가지가 많이 필요하죠 뭐 네트워크도 필요해야 되고 또랭귀지 배리어도 없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또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세가지가 이제 여러 창업을 때 중요 요소로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가지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러면 창업가 또는 창업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른 자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희도 어 창업을 해보고 또 다른 VC들한테 여러 평가를 받았을 때 보면은 창업가나 창업 팀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나 뭐 창업 작업 들을 보는데 요새는 뭐 창업 작업에서 뭐 힘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뭐 백만 원만에도 창업하실 수가 있으니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업팀에서 어떤 아이템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또 변할 수가 있어요. 내부 피보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살아나갈 수도 있고 뭐 변할 수가 있어서 아, 초기에 이게 뭐, 어, 굉장히 모든 걸다 자지우지하지는 않는 같아요. 그런데 창업과 또는 창업팀은 이게 굉장히 변하기 힘들고 이게 이 부분이 뭐 와해되거나 힘들어지면 창업 회사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치게 되고 특히 창업가 개인으로 봤을 때도 이게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기 또는 예상했던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처신는 못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요소 중에서 창업가 또는 창업 창업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좀더 조사를 해보니까 어 창업가의 주요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고한 의지, 투지, 집요함, 뭐 이런 것들 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유연해야 된다.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유연한 부분들, 그리고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된다. 뭐 엘르 머스크처럼 뭐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성에 뭐 로켓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 직구 중 같은 경우에는 좀 장남스럽게 뭐~ 스타트업이 이런 거할수 있게 했는데 뭐~ 바뀐다든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재밌는 것들 때문에 뭐~ 바뀌고 이런 좀 장난스러움도 좀 있어야 되고 우정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나 창업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릴레이션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끈끈한 어떤 이~ 프랜시 같은 우정 같은 게 있으면 이~ 어~ 거친 풍파를 짓고 나갈 때 많은 좋은 도움이 될거 같다라는 게이제 자료들에서 좀 나오는 거같아요 이 중에서 이 제가 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 일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창업가 혼자 다 가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저도 뭐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다른 창업가 팀 또는 창업가 커파운더들에게서 어, 그런 능력을 보완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창업가 창업팀의 어떤 능력으로 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또이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확관 의지 투지 집요함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화사를 이제 진행해서 이제 어, 망망대해를 이제 확인하실 때 어, 새로 생기지도 않아요. 이게 창업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면 이게 중간에 또 결이나 이런 게막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좀 감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채울 수가 있어요. 모자라면 뭐 유연함도 채울 수 있고 상상력도 채울 수 있고 직구준도 채울 수 있고 우정은 조금 다른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결이나 투지 이런 부분들은 좀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아, 네. 그 창업가 체크리스트 부분은 한번 그 아까 제가 창업가 기질 중에 기질과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창업하셨을 때 어떤 창업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한번 창업을 하셨던 분이나 창업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로 준비돼 있는지 한번 이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어, 먼저 한번 보시면. 창업 아이템이 세상에서 유일하다 또는 뭐 시장에서 유일하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창업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충분하게 시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사업을 위한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또 이미 사업한 경험이 있다. 또는 압박감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망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 뭐이 정도인데. 뭐 제가 봤던 어 자료에 의하면 네 가지 이상이 충족이 돼야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여섯 가지 정도는 충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망하더라도 최소한 안정장치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 무조건 성공시켜야 될 동기부여 중에 하나인데요. 나머지는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아뭐뭐또 어또 아까 말씀드린 뭐 창업가의 기준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일곱 번, 여섯 번째에 있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창업하기 초기 또는 창업하기 전에 세팅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동기부여가 새로 나타나진 않아요. 이 동기부여라는 게한번딱 세팅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 막 그게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시키고 주위에 뭐 어려움이 있을 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잘될것 같으면 시기 질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지 또 다른 동기부여가 막 되는 것같지는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 네. 그러면 저는 왜 창업을 했는가 이 부분 좀 궁금하실 거도 같고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는 왜 창업을 했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다 보니까 제 얘기를 좀 이제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저는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고민을 시작할 때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삼수를 해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 뭐다한 번에 제수에서다 붙는데 저는 삼수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어는 이제 서울대를 입구, 어, 입학을 했는데요 어 입학하고 나서 제좀뭐 뭐 서울대 갔으니까 뭐다잘될것 다 같은데 왜 그런 얘기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니까 참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 여기 서울대에 온 친구들 중에 진짜 뭐뭐 뭐 전국 수석 같은 친구들도 있고 뭐뭐 뭐 다방면이나 안 그러면 어떤 한 특별한 특정한 부분에서 너무 공부나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점수가 조금 낮아가 좀 남아서 우리과 썼다 뭐 이런 친구도 보면서 어뭐 좌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많구나. 이 부분은 뭐 제가 어디에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계속 부딪칠 삶의 문제가 갖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뭐 직장에 가더라도 이런 문제를 계속 부딪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어 내가 나는 저희과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과에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이런 이제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공대생인데 공대를 입학을 했는데 조금 사람들 사귀는 것도 좀 좋아하고 술도 마시는 것도 좀 좋아하고 또 제가 만든 뭐 프로그램이나 뭐 코딩하는 것도 좀 재밌어하고. 저 초등학교 때부터 초딩을 해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그런 또 제한감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또 고민하다가 아 어,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직장생활 하면 어디 최고 좋은 직장에서 만약 간다면 어디로 갈수 있고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생각에 어, 삼성 지금도 삼성이 굉장히 좋지만 그때도 삼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가서 취직을 하게 되고 뭐쭉 말단 사원에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갈수 있지?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삼성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뭐 이거는 뭐, 뭐 그냥 상상이었으니까 그때 어릴 때어 명구 소장 정도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뭐 생각에 뭐 굉장히 힘든 얘기긴 한데 근데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어그 삼성이 제건 아니더라고요 삼성은 제건 아니니까 이게 어 남을 위해서 조금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것도 가보고 싶으면서 어, 창업이란 꼭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민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고 술도 마시고 책도 많이 보고 친구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할까에 대해서 진짜 엄청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 인생 목표는 뭘로 잡아야 될까 그리고 뭔가 한다 그러면 내 인생 걸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한 2년 동안 계속 이제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어, 조금 뭔가 특징적인 게 나오는데 이제 창업을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창업을 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때 그때만 해도 저희 이제 그한 25년 전이기 때문에 25년 전이 아니 대학교 때니까 그 30년 전인데 어,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창업 이음 릴레이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창업을 한다, 대학생이 창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해외에서 이런 창업한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한테는 아 맞을 것 같다.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 중요한 동기였고, 아제 인생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까해서 후회하지 않는 않을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업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운 좋게 어, 제가 삼학년 때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예전, 예전 신문에 어던 기사인데요. 보시면, 어, 이 보시면 여기 친구가 게임빌 대표이사 송병준 대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 있는데요. 그 송병준 대표하고 저하고 몇몇 그 저희 학교 사람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이 창업 동아리에서 여러분들 뭐 잘하시는 뭐 게임빌 뭐 뿐만 아니라 뭐저 같은 경우 하이옴을 창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뭐 아자르 같은 하이퍼커넥트에서 만든 안상일 대표도 여기 동아리 출신이고 이투스 누드교과서 만든 쪽도 이쪽 동아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새 또뭐 이서진 씨가 광고하는 스피킹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사 출신, 저희 동아리 출신인데요. 이 동아리는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동아리 만들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그때 예,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이 동아리에서 뭐 다른 대학교는 동아리 없나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카이스트에서 유일하게 동아리 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동아리를 팬치마킹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저희는 딱 1년 뒤져서 이제 동아리가 전국에서두 번째 동아리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활동이 아주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 동아리고 어, 여러 사회에서 막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동아리이긴 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고. 저때만 해도 저희 여담으로 뭐 총학생 해서 뭐 약간 뭐 자본주의 이래가지고 좀 싫어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조금 시대에 빠르게 갔던 부분이긴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막 동아리 만드니까 이렇게 신문사에서 날 찾아와서 인터뷰 엄청 많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 인터뷰 중에 생각나는 가나가 인터뷰를 한참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기자 모이셨는데딱 인터뷰 끝나고 나서 진짜 창업하실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는 당연히 창업할 거라고 했더니 굉장히 이상하다고 쳐, 이상한 식으로 쳐다보면서 얘들 왜 이러나 하는 눈빛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로 생소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 동아리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30 25년 넘어가면서 많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도 초기에는 아주 조그맣게 이제 몇 명의 사람들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랬던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1996년에 창업 동아리를 이제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제가 이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어, 회사 이름은 테크노필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창, 상장할 때는 하이옴이라는 회사로 상장을 했는데 어, 제가 창업한 동기 중의 하나는 창업 동아리에서 말만 홀만 좋게 계속 뭔가 배우고 따지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창업 동아리면 창업을 메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창업을 좀 먼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1호 창업 기업이 됐고요,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은 2001년에 했고요. 저희 아이템은 이제 홈페이지 온라인 구축 솔루션인데 그때 체림이 나와서 저렇게 체림점하염점컴하면서 선전했던 아이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블로거나 뭐 사이월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홈페이지를 온라인 만든다는 생각도 없었고 온라인으로 만든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 윅스 같은 전세계 낯닥 상장된 회사의 전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창업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싸이월드 이동형 대표가 저희 거에다가 어, 육촌이란 개념을 넣어서 전세계 최초로 이제 어, 소셜네트워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동형 대표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좀뭐 경쟁사라고. 근데 제가 조금 빨랐었습니다. 그랬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이제 여러 뭐 혁신적인 걸 많이 했고 하나의 이제 인터넷 시대의 인터넷 빅뱅 때 이제 초석이 됐던 아이템이었는데 어저 창업 동기나 뭐 이런 건 아이템이나 이런 거좀 내용을, 내용을 뒤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창업을 이제 처음 하게 되면서 하자마자 IMF를 맞았거든요. 97년 10월이라서 11월에 바로 IMF 맞고 이러면서 IMF 뭔지도 모르고 진행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겪으면서도 이제 잘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였고요 저때 아이템은 이제 홈페이지 인터넷 처음 생기고 홈페이지는 없어질 것 같지 않다는 이제 저희 직관을 좀 밀어서 트렌드를 아주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의 회원들을 모으면서 이제 뭐 사이트가 빨리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했고요 근데 저희 이후에 제가 저때는 이제 CTO로 시장을 하이옴 때 이제 창업을 했었고 코파운드 두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는 제 인생 목표가 있어서 CEO로 가고 싶어서 다른 회사에 조금 이제 일도 하고 이렇게 멘토도 어, 진행하다가 연속 창업을 이제 마음먹고 CEO로 이제 크리에 패스를 바꾸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좀 그때는 몰랐는데 CTO하고 CEO하고 뭐 비슷하지 않냐 CTO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CEO를 해보니까 그 업무의 부담감이 한 두세 배는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터프한 게 굉장히 많았고 어, 창업을 하고 한번 실패를 하고 또 다시 창업해서 또한번또 실패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른 팔을 보시면 이렇게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자전거를 되게 좋아해서 사이클을 했다가 한 3년 전쯤에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갈비뼈를 한번 부러지고 한두달 만에 다 완치를 하고 또 자전거 타는 게 재밌으니까 또 탔습니다. 또 타다가 이번에는 넘어졌는데 이제 팔을 이렇게 부딪혀. 부러져서 지금 한5주차 됐는데 아,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뭐 마른 게 불편하고 뭐 실패, 자전거 타다 넘어졌으니까. 근데 제 마음 속으로는 또 타고 싶어요. 이또 타고 싶은 게 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낙 그러니까 좋아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 이제 타고 싶은 건데. 제가 혹시나 다음에 넘어질 때 때문에 제가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고민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타고 싶다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창업을 실패하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실패하면서도 아 창업이 나한테 맞고 어 좋은 경험이었는데 아 이런 또 아픈 경험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아 이게 나 인생 끝이니까 나 다른 걸 해야겠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게 제가 왜 초기에 창업했는가에 대한 초기 마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2년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했던 그 고민이 고민의 깊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저런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일어서는데 주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겁니다 내가 만약 다시 창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건데 그거였어요. 그 정도로 저의 마음이나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패해도 를 지금 다시 또 창업을 해서 어, 지금까지 제사를 이제 이, 지금 회사는 이제 6년이 됐는데 창업한지 만5년째막돼가는 회사입니다. 6년 어, 그런 회사인데 어, 그런 새로운 또 마음의 준비라든지 이뤄 어, 설계했, 설계했었던 어, 큰 동기 마음에 있는 기저가 된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제 인생에서 거의 최저 바닥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돈0 원이 없어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융통하다 융통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집사람도 창업에 반대하고 이제 뭐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모든 주위의 분들이 다 반대하시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저는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어, 나는, 나는 창업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다시 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근거는 그때 올해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제가 창업했는가에 대한 이유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만약에 그게 굳건하지 않다 그러면, 음, 마음, 태풍이 항상 이제 평소에 바다를 보면은 태풍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태풍 볼 때는 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다을 많이 이렇게 깔아놓는데, 그닷 중에 하나, 튼튼한 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가지고 계셔야 창업할 때 태풍이 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심오있게 여러 깊게 고민하셔야 어, 태풍, 뭐 태풍 이상이 오더라도 어, 기회를 잡지 않,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이 특히 나는 나를 믿었다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인생에 바닥을 치고 올라왔던데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런 좀좀 좀 아주 철저한 자기 반성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이거 왜 해야 되는가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많이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이제 이 성공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이 벌고 올 수도 있고 뭐 코스닥 간 것들 수도 있고 뭐 m&a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자리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정의, 정의 좋아하는 정인데 윈서 처칠 수상이 했던 얘기입니다 uh, Success is stumbling from failure to failure We in l o s of enthusiasm 번역하면 은 성공이라는 게 열정 같은 그거를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그게 성공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미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어떤 말을 배우기 이 전에 수만 번씩 엄마, 아빠를 얘기해서 아빠란 단어를 얘기했고요 수 없이 넘어지고 넘어지고 까이고 까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 망각을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저희는 지금 서고 말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잔잔한 실패들이 있었거든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도 대부분의 확률, 거의 90%의 확률로 실패하죠. 저도 지금 하는 회사가 실패할 확률이 여전히 90%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도 90%의 확률이 있겠죠. 실패의 확률이. 10% 성공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에 작업을 했을 때 조그만 실패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실패가. 실패가 계속 있을 건데 그게 진정한 실패로 받아들일 거냐. 안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하나의 나의 어, 넘어가야 한 겪어야 될경험치를 인정할 거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좀 담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 창업을 할때 어려움들이 조금 더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그림을 어, 대학교 선배님 책상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림이 워낙 특이해 가지고 제가 옮겨놨는데 이 개구리가 잘 아실 그림이시잖아요 이 개구리가 학한테 잡혀먹고 지금 기어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목을 잡고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저기 목을 잡고 있으면 이 개구리는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살 수도 있겠죠. 저렇게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버티는 힘이 어, 창업을 할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음, 중요한 행동으로 나중에 표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창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많은 고민들, 진지한 고민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 창업을 이제 왜 창업을 했는가 이제 예그 마음이 이제 서고 나면 이제 실제로 창업의 여정을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이것도 어디 다른 자료 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대로 가시는 건 아니지만 대강 이런 루트로 간다라는 건데 뭐 처음에 이제 미래에 막 사,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아이 지금 이 상황은 뭐 마음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뭐 뭐가 문제가 됐지? 그래서 뭐 찬찬하게 생각도 해보고 아 뭐가 문제가 될지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뭔가 데모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뭐 프로토타입도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뭐 이제 창업이라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이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어 이거 될것 같아서 이제 코파운드를 찾고 뭐 찾아서 이제 뭐 투자 초기 자금 설립금을 하고 투자를 받고 제품 런치를 진짜로 해봤더니 뭐 반응이 어떻고 이런 걸막피드에 보면서 계속 이제 성장하냐 나냐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 따라서 이제 창업에서는 이제 뭐 성공하냐 마냐 이런 걸로 이제 빠지게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목차에 어 펀딩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워낙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못 드리겠고 펀딩 부분에 이제 제가 조금의 저희 회사가 겪었던 팁을 좀 알려 드리면서 어 이렇게 하면 조금 방법적인 게좀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어이 창업유문 릴레이 세미나의 보, 순서에 보니까 나중에도 또 아, 투자 쪽에 또 설명하시는 강연이 있던데 그쪽에서도 또 말씀하시겠지만 제, 좀제 자료도 한번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도 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지식 정도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받은 투자 쪽은 이제 국내 투자용 메인이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챕터가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될까?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창업에 대한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왜 창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드셔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창업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돈이 금방 떨어지죠 돈이 떨어져서 이제 어, 월급 걱정을 막 합니다 월급 걱정을 안 하는 CEO는 진짜 해피한 CEO인데 어, 다행히 저는 지금 케이스는 올 이번 어, 회사는 월급 걱정을 상당히 좀덜 하는 편이라서 상당히 좀 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좀 보시면 이 투자의 속성이 약간 연애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연애하실 때 보면은 뭐 호감도도 보고 외모도 보고 뭐 재산도 볼수 있고 능력적인 것도 보고 그쪽 뭐 네트워크도 보고 뭐 여러 가지는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 어떠신지 뭐 이런 걸 이제 싹다 보고 이제 여러 변수들이나 이런 거 생각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연애하거나, 너 결혼하거나 뭘뭐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투자와도 비슷합니다. 어, 특히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애할 때 이제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시는데 어, 굉장히 좀잘 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이미 주위에서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막그 이런 분한테 소개팅 해줘, 이런 분한테 소개팅 해줘 하면은. 좀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 청년때 뭐 그랬던 같은데 투자할 때도 저희한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런 이런 투자사들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프로세스를넘어가면잘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사는 이미 자기네들이 좋은 회사를 발굴하는 게 자기네 중요한 KPI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서 뭔가 연락이 안 가거나 잘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를 통해서 뭔가 그, 투자사를 들어가더라도 투자사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 밀고 당긴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막 쫓아가고 막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 투자가 잘안 되고 거꾸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막 끌려오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이퍼 커넥터가 그런 예외 케이스 중 하나인데 그런 회사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투자자를 이제 찾아가야 될 상황이 많긴 한데 그 부분들을 이제 잘 보시면서 연애하듯이 잘 이제 밀고 당기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투자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나 연애는 좀 비슷하다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한국 투자 생태계 쪽을 잠깐 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투자 받을 때 조금 편리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워낙 그 어, 국, 공공보다는 이제 사금융 사 쪽의 이런 프라이빗한 이런 쪽의 금융이나 발달이 많이 되셔서 v c 들도 그렇고 그쪽 위주로 보게, 보게 됩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부시들이 대부분 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태펀드에서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부시들이 돈을 받아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뭐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그 모태펀드가 어, 모태펀드의 또 메인은 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투자 시스템은 핵심이 정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돈들이. 근데 최근은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펀드 모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뭐 부시들도 만드시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아직은 거의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이런 모태 펀드를 이용해서 어, 투자 수익을 이루, 이루는 그런 쪽이 가깝고요. 이쪽 투자사들의 어떤 속성, 투자자들 이제 보시면 출자자들이 이렇게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보시면 다 정부잖아요. 그 정부에서 모태펀드로 돈이 흘러가고 어떤 이번에는 그 나중에도 그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모태펀드에서 종류를 만들어요. 투자를 이번에는 뭐 IoT, IoT 쪽으로 투자를 해라. 또는 뭐 인공지능 위주로 투자해라.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이제 업무 쪽 집행종합원이나 뭐 안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분들은 나중에 투자 회수율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투자 받으실 때좀 좋고요 그래서 이 주목적 펀드를 이렇게 만들어 줘요 보시면 이게 투자 vc 들 같은 경우에 모태 펀드가 이렇게 있고 그게 밑에 뭐 성냥 사다리 펀드 뭐 이렇게 펀드가 많이 있잖아요 이 펀드 중에 이게 계속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고 계속 올해도 뭐 새로 신설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기 내가 속한 회사는 어떤 펀드에 있는지를 좀잘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EO가 뭐 여성 쪽이다 그럼 여성 창업 기업 이런 쪽에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컨텐츠 쪽인지 안그러면 다른 쪽인지 따라 가지고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시면 이런 어 주목적 펀드였던 것들이 다 VC들 리스트에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실제로 선택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펀드, VC들이 펀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 기간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다 소진을 하고 회수를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펀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어떤 거는 뭐 5년짜리, 뭐, 뭐 8년짜리 이런 것들 다 다르고 이자율도 다 다르고.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펀드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펀드가 어떤 VC는 이제 4년짜가 돼가지고 거의 쓸 돈이 없는 펀드면 나한테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다른 펀드인데 받자마자 한 1년짜리다 이러면 투자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가면 조금이라도 그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리게 되, 올릴 리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어디 판드에 있는지 이런 걸 아시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창업 기업하고 투자 기간을 좀 보시면 이렇게 어 주로 이제 어 이렇게 지금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있지만 뭐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엑셀레이터나뭐 엔젤 그 시작을 하시고 초기에는 다 이제 엔젤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국내는 이제 엔젤을 통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엔젤 투자로 받아서부터 받아서 이제 어 VC들 넘어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이제 받게 됐는데 특히 이제 이쪽에 이제 들어가실 때는 어 아마 엔젤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 엔젤 분들한테 어떻게 어필할지 어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 하실 때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를 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아마 투자하실 때 여러가지 중에 어 창업과 창업팀을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엔젤 투자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아이템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름 이제 국내도 엔젤 이 시장 엔젤 투자 시장도 이제 성숙을 하고 있어서 나름 실패 경험이나 성공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쪽에 특히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팀을 굉장히 조금 우선시 해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점점점 보시게 되면 이제 투자 vc 쪽이나 이제 창조사 이렇게 넘어가시게 될 건데 이때가 되면 이제 아마 시리즈 A 단계가 될것 같고 그때쯤이면 MVP 그러니까 미니멀 바이오블 프로덕트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나 이미 나와서 어느 정도 트랙션이 될수 있을 거다 정도를 보일 수 있을 정도 특히 뭐 특히 이 트랙션을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나 비즈 모델적으로는 문제 없다라는 거에 대줬을때 이제 투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존으로 받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 1억을 받았습니다 VC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마다 다릅니다 투자사가 뭐 10억 뭐 이렇게 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 5억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투자 받으시는 목적하고 이런 거 맞춰서 적당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 되고요. 참고로 이제 신보, 기보, 중진공 등은 이제 대출을 많이 하고 뭐 투자는 좀 작게 하긴 합니다만 저 부분들에서 요새 좀 이자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서 어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어기보신보중진공을 이용하면 항상 연대보증을 썼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가 망하더라도 갚아줘야 했고 제가 실패할 때마다 다 갚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연대보증이 좀 없어졌어요. 보완이 돼서 그런 제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어 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덜 지긴 해서 연대보증 높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 신보 기보 중진공에서 요청하는 게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어, 기본 약정이나 이런 건 요구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 대출 자금도 참고해서 어, 운용하시는건한 하나의 또 새로운 어,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한 200여 개부실들이 있는 것 같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비교하더라도 국내 투자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투자 규모나 어, 또 전반적인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해외 어딘 레너들어도 어, 많이 나아진 상황 같습니다. 물론 부시들도 부시 VCD 인더스트리에 또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어, 제가 초기에 창업했을 때보다는 진짜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들을 이제 저희는 어떻게 만났냐 아까 이제 뭐 연애를 한다는데 저희는 이제 만났을 때 저희가 직접 찾아간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어, 대부분 뭐 피칭 대회나 아니면 VCD들이 저희를 알고 찾아오신 경우가 많고요. 찾아오실때 어떻게 찾아왔나 물어보면 언론, 언론을 보고 개별 연락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언론에 알리셔야 돼요. 알리셔가지고 이런 아이템이 있다 이런 아이템이 탄생했다라는 걸 알리셔서 이런 언론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하시는 것도 나름 전략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IR 피칭 대회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이 IR 피칭 대회에서 뭐 상위권에 들거나 좀 좋은 IR 피칭 대회다 그러면 어 설사 안되더라도 피칭 대회 준비하시면서 또 많이 늘기 때문에 또 조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데에서 피칭 대회를 하시게 되면 그때 부시들이 많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뭐 부시들하고 스타트 어, 어, 어, 간의 미팅 장소라 보시면 되는데 저때 이제 편하게 이제 미팅 하면서 이렇게 어 연락처 받는 것처럼 v c 들이 연락처를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어서 저때 저걸 잘 활용하시고 이제 다음에 연락하시게 되면 저분들한테 찾아간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투자자의 소개를 통해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요 VC가 직접 연락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IR 피칭 대회, 대회 통화 선언, 그런 언론 통해서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만난 투자사들을 보시면 부시들 200개 중에 60여 개를 적었는데 지금 해외 거다 치면 거의 한 80개 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0개 육박 하는 것 같은데 어, 저렇게 많이 만나야 겨우 열 손가락 들 정도의 업체들만 투자를 합니다. 그저기서도 거의 이제 10분의 1, 뭐 5분의 1 이렇게 확률이 확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 저기서도 계속 이제 어떻게 투자를 잘 받을까에 대한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로 다른 업체들도 보면 많은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만나다가 실패하다가 아 부시들이 이런 걸 원하고 아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알면서 이제 영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하실 때 보시면 어 일단 투자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딜, 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가한테 이제 사전 검토가 됐고 이제 피칭을 이제 하셨겠죠 어느 정도 하셨고 이제 디소싱해서 이제 사전 검토가 끝나게 되면 IR, 그 다음에 투자 보고서 작성, 두시미 두시미에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거의 넘어간 것 같고 이제 실제로 투자 금액을 받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보통 이제 저 정도 걸리는 기간이라서 근데 본인이 만약에 투자 받는 시점이 예상한 시점이 있으면 준비 기간은 한 1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준비해서 만나 놓으셔야 나중에 필요할 때 부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투자 라는 거는 예상보다 한년서한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한국에한에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진행했을 때꼭 물어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펀드 아, 저희들이 물어봐야 될 것들, 부시들이 물어볼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저희가 물어봐야 될 거는 그 펀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아마 좀, 또는 뭐 주목적 투자가 어떻게 되냐, 투자금 규모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투자 분야 주로 하시는 투자 분야 가 어디냐, 그리고 프리냐 포스트냐를 묻는데 저거를 보통 이제 프리는 이제 투자 받기 전 밸류, 우리 포스트는 투자 받은 후 밸류인데 프리가 항상 쌉니다 밸류에이션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풀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잘 모르시면 so m u 마라고 얘기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t i n g so much more. We started t 성 e junior hangar and go on and say,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있는지, IR 자료가 있는지, u n g 매출 계획, 창업자 및 팀원은 어떻게 되는지, 주주명부, 시장규모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 서비스 장단점, 어, 개발 상황, 서비스 상황, 마케팅 진행 상황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따지면서 듀 딜리전스를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많은 자료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 설득시키기가 좋으실 거고 그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추가 실제 계약이 되면 텀시스를 받게 됩니다. 텀시스 이렇게 생겼다. 참고해 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받으실 때 중요한 가사가 아, 기업 가치는 무조건 높아야 되, 좋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가 너무 높게 되면요. 후속 투자를 못 받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높은 밸류에이션 보다는 적당히 맞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는 밸류에이션 보다 조금 한 10에서 20% 30% 떨어지더라도 그 밸류에이션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후속에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버리면 후속 투자가 안 돼서 투자할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적당히 맞는 거고 너무 높게 고평가 받는 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 이거는 건 이건 진짜 마지막 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하, 하시다 그러면 그격 바치를 최대로 볼수있면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가치를 받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최종 종착지는 저희는 M&A 또는 IPO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디로 쪽으로 포커싱할지는 정하셔서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투자자들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 열심히 자료 리서치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에 마지막으로 이 제가 제 이제 투자 받는 뭐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저희 IR 자료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저희 회사도 소개도 할겸 이런 자료로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다. 이 자료로 뭐 투자를 받았지만 뭐음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비, 어, 투자 자료 처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영문 국문이 다 되어 있는데 일단 영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선 추적 기술 회사입니다. 피칭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주얼 캠프 대표이사 석윤찬입니다. 저희는 시선 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선 추적 기술이란 어, 사용자가 어디를 보는지 파악하는 기술이고요. 이걸 통해서 시선 입력, 눈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시선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큰 혜택이 어, 사용자 혜택이 되겠습니다. 어,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 보시면 눈으로 이렇게 스크롤링이 가능합니다. 웹툰 보실 때 손가락 아프시잖아요. 눈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다딴데 보고 있으면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작동하고 하면서 플레이 스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같은 거 보실 때 어, 페이지 넘기는 걸 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페이지 턴 하는 기능은 저희가 어, 밀리에 서재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위를 저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선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 클라이언트에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교육업체 디지털 스케어 쪽인데요. 특히 이제 교육업체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 학습 모니터링이 할때 화상상에서 이 학생들이 집중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대 데이터를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바이오마커를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스마트폰에서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시선 데이터로, 그바이오마커를 역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저희 시선 추적 기술이 아주 요긴하게 t e m the system, the system, 이 h e s y s t 게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시선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는 게임 체인 h 가될수 있다고 생각 h e s 추가적인 하드 웨어 없이 50억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자에게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이렇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시장들에서 인수가 됐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제 설명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정확도는 이렇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랑 비교된 걸 이렇게 제가 <웃음> 설명을 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저기 나와 있는 업체들은 다 이제 글로벌 업체들하고 저희 경쟁 상황을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스펙 비교를 하면서 이제 기술 차별화된 걸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제품 라인도 설명해드리고 시장 분석해드리고 저희 프라다 마켓 핏이 어디냐 이런 부분도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고트마켓 전략 설명해드리고 모델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스에서 쓴만큼 돈 내시라 하는 모델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업체에 지금 교원 LG 플러스 정당과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계속 두브레인이아 여러 업체들과 지금 미팅 중이고요. 그래서 계속 스케일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전 페이지 저 이제 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피칭 대회를 이제 설명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저희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은 아마 투자 피칭 대 만드실 때꼭 제. 요긴하게 요청하시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료 같은 경우엔 주주 구성표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칭한 뭐 슬로건 같은 거고요 제가 이제 어왜 창업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좀 하고 어그 다음에 또 이어서 투자 받는 요령 그리고 저희 피칭 때도 좀 설명드렸는데요